용의 파도 야! 잠깐만! 아 너무 일찍 썼다! 아 진짜! 아니 왜 급해 지나가느냐! 나리장부터팔 8렙이야! 어 죽어! 아 뭐여! 뭐여! 옷까지는 올려놨어 네제라로할 거고요 제카차기제라로 바꾸고요 어, 에나비 꼬리 들고 뭐 정글 어 정글 뺏겨도 괜찮아 아이템은 돈배힘띠 손톱 이렇게 세 가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텀님께서 정글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양보할게요 네, 양보를 하고 오늘 첫판자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이길 수 있다 안 져야 안져 절대 안져 아니 이제 1분도 안 됐어요 시작한지 왜왜포기래 해요 자 볼트 체인지가 사용이 됐어요 볼트 체인지 쓸게요 아 <웃음> 진짜.. 아니 왜..왜..뭐야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이거 밀리면은 아래 못내려가 잠깐만 나이스! 자 이거 빠질게, 빠질게요 빠질게요 볼트 체인지하고 와블 한번 섞어서 써보려고요 네 그렇게 한번 섞어서 써보고 싶어서 일단은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갖고 괜찮지 않을까 해서 써보려고 하는데 뺏겼네 <웃음> 모르겠다 모르겠다 좋은지 모르겠다 어이 이거 사양 먹었다며 왜 이렇게 굳어 <웃음> 망했는데 야 아니 너왜 아직도 고스야 야 저기 정글님 나는레벨 똑같으면 안 되지 나이스 이거지 좋아 아니 뭐해 아 진짜 아, 아 미안해 게 되면 안 되는데... 이상하다~ 어,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... 하하하... 어, 이러는 거는 좀내 예상 밖인데... 저기 얘들아~ 이거... 아... 아무것도 못해... 아무것도 못해... 아니 그냥 볼트 체인지가나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... 이렇게 적은 게안 돼~ 이게 내 잘못이에요, 근데... 음. 와~ 진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아 일단 왜 싸우냐고 아니 싸우면 안 된다고 이게 아니 이게 제싸 이게 아 보세요 지금 아니 정글이 나보다 레벨이 낮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제 잘못이라고요? 아 딸거다 따고 있는데? 썬더 썬더 썬더 얘들아 썬더 썬더 친다 친다 나 뭐하냐 이거? <웃음> 나 뭐하냐? 아니 뭐해 거기서 진짜 야아 진짜 애들다 따로 이, 이거는 야 너네 대단하다 진짜 야 게임 망쳐놓고 어? 써냈지만 다냐? 와! 와 진짜 첫판 대박이다 와나 진짜 몇이야? 나 이제 자신이 없어 이길 자신이 없어 아 이거 어깨야 진짜 아 이거 싸우는 게 맞니 이게? 나이스 죽어 안 죽어 한 바퀴 돌리고 오 어, 간다 안녕 잘 있어 어, 나이스 간다 빵야 있다 이거 못 가, 얘들아 아 됐다 됐다 이거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죽을고 꺾어주고? 아이고, 맞아버렸네. 근데, 어떡하면 좋을까? 괜찮아. 열심히 했으니까, 안 아파. 자, 무조건 대기, 무조건 대기. 기다려, 기다려. 이거, 아, 근데, 백도 가도 지금 문제예요. 아, 백도 가는 게 맞을까? 야, 이거 못 잡아? 잡았고, 나이스. 이거 가도 문제고, 안 가도 문제야. 나이스. 뭐야, 이거? 아 어디다 는 거야? 아, <웃음> 미안하다. 야나 콜로로 가자 그냥 버려 버려 그냥, 아 그냥 버스 탔잖아 이거 괜찮아 에이, 괜찮아 어 이겼으면 됐어 이, 이겼잖아 어 이겼으면 됐어 와이첫판 됩니다 그래 둘라로도 하자 둘라로도 너무 다이라갖고아 신만이 기본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이스 이거 먹고 빠져 좋아 용의 파동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파동 야 잠깐만 아 너무 망했다 이거 리자범 큰다 야 리자범 벌써 8렙이야 안니이 지는거 아니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꼴쟁이 나이스 오 죽어 아 모여 모여 봇 내려가 봇 내려가 빨리 가봇가봇가 가, 가. 바텀 가 좋아 가자. 나이스 아 됐어 됐어 달가무기 먹어 먹었다 죽어도 돼 이건 죽어도 돼할망 어, 뭐요? 그냥 죽어! <웃음> 아... 세상 행복한 거! 이거 도떡할까 <웃음> 그냥 나뭔일 해야 될것 같아. 나이스! 아 그냥 드랄루도 그냥 할까? 계속? <웃음> 죽어! <웃음> 뭐요? 아 세상이 아름다워졌어. 드랄루도라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졌어. 그냥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왼쪽 올라가서 다분이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이거 말고도 더 좋은 게 있는데 저는 스테이지로도 낫더라고요. 러스트 캐논도 좋은데 러스트 캐논도 사기예요 사실 근데 용의 파동이 너무 좋으니까 조명이 안되는거지 또 충분히 사기다 도망치고 나 이걸 사네 어 역시 사기야 스피드업은 좋아 와 데미지 달아가는거 봐 뭐야 이게 아니 가능해 이게 와 근데 푹크리는 안죽네요 튼튼하니까 일단 올라가서 요거 두개 어, 먹어주고, 14레벨 찍고, 어, 가져면될것 같아요. 자, 사고만 내지 말자. 얘들아, 뭉치자, 이거. 야, 야, 닌피아야! 너 거기서 구급기 맞는다! 사고 났다. 대형 사고 쳤다, 나. 나이스! 어 잘랐고, 잘랐고, 좋았고, 나쁘지 않았고, 이거 안 쳐도 돼. 이거 써도 치지 마! 왜 쳐, 이걸? 죽어 <웃음> 아, 됐다. 나 그냥 원딜이 맞는 것 같아. <웃음> 너무 힘들었어, 나. 나 이제! <웃음> 아, 됐다. 왔어 간다. 우리 이상네 씨가 뭐 할까? 올라가서 뭐 하려고? 아, 그거 막으려고? 근데 거기 위에 지금 갔는데? 어, 못 가! 이자지감! 어, 죽음! <웃음> 아, 됐다! 드디어! 이겼다! <웃음> 자, 여러분, 과연, 어떻게 됐을까요? 그럼, 이거 세배 차이로 이겼지! 그럼, 누구 캐리? 조랄루돈이 캐리했다! 올라가보자! 마스터! 내 티어는 어디? 마스터 코 등장! 그동안 답답해 하셨던 심지 여러분,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진 고생하셨습니다.